장관님 아까 권인수 의원님 질의하실 때 낙탄사고에 대해서 제때 강릉시민 등에게 알리지 못한 점은 잘못한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기회를 빌어서 강릉시민 그리고 우리 국민께 좀 사과 한마디 하시죠? 네 예, 그 강릉지역 주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네, 장관님 오늘 위증하실 수가 없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셨어요. 예. 위증하시면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받게 예. 되십니다. 예. 자 낙탄 사고 관련돼서 대통령 지시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10월 4일날 사고가 발생하고 10월 6일날 국감장에서 합동 참모본부의 작전본부장 또 합참의장 전부다 대통령 지시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시 있었습니까? 예그 합참의장의 답변은 오해가 좀 있었던 부분이고. 작전본부장도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니다 그러니까 어, 그때 없었다라는 의미는 사고 발생 직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합참이 없다고 자,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최강욱 위원님도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저도 어, 대통령 최초 지시 상이 예. 지시 상에 대한 수명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 예. 어, 자료 제출을 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낙탄사고 후에 에이테컴스 두발 또 발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이 에이테컴스 두발 발사한 거에 대한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 보도자료는 두발 발사했다고 하면서 정밀 타격 성공했다라는 취지로 보도자료 내셨어요. 예. 자, 두발중한발 동해선상에서 추적이 끊겼죠. 예, 중간에 조기에 예. 소실됐습니다. 추적 끊긴 그한발 명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파악 안 되죠 사실상. 그 이게 시험 발사할 때는 파악 표정에... 안 되죠. 그렇습니까? 명중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 안 되죠. 파악해서 별도 좋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자 예. 그러면은 두발다 정밀타격으로 목표를 명중했다. 이거 안 되지 아니잖아요. 통상 이제 이 에이테 캠스가 정밀타격 용이다 보니 아니,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니 사실과 것이고. 완전히 다른 표현 아닙니까? 낙탄 사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예. 뿐만 아니라 에이테 캠스 발표한 것, 발사한 것 중에 한발 추적이 끊겨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는데 마치 두발다 정밀타격이 성공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셨잖아요. 자 이런 국방부를 국민들이 믿고 야 우리나라 잘 지키고 있겠구나. 솔직하게 낫죠. 차라리. 그 이제 우리 거하고 미 주한미국과 같이 동시에 네발을 쌓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은 어, 정밀타기 했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앞으로 그 표현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봐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